안녕하세요. 이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영P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요. LG에서 가성비 폰이 또 나왔습니다. q 5입니다 LG q 5 제가 얼마 전에 LG의 다른 가성비 스마트폰 LG Q92에 대해서 정말 평균적인 모든 딱 필요한 스펙트를 다 갖다 놔가지고 괜찮다고 제가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가격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자급제 기준으로 33만원입니다.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큰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스마트폰이 어떤 스펙일지 가격만 싸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실키레드입니다. 그리고 실키화이트 이렇게 총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 뒷부분의 마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고급져요 무광 처리를 해가지고 지문이 잘 묻지 않습니다 이게 잘 묻지 않는다는 게 아예 안 묻는 건 아니고 손에 좀 땀이 많이 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묻히면 묻긴 묻어요 하지만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확실히 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33만원짜리 스마트폰인가 싶을 정도로 색깔이 이뻐 아무튼 뒷면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는 쿼드 카메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스마트폰 좌측에는 볼륨 버튼과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있고요 우측에는 집은 감지 센서가 탑재된 홈 버튼이 딱. 장착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윙에서도 사라졌죠? 3.5mm 이어폰 단자를 지원을 하고요. C타입입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있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6 6인치 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베젤이 얇고 전면 카메라를 펀치홀 디자인을 채택했다 보니까 컨텐츠를 시청하거나 할때 몰입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게 FHD가 아니라는 점이 하, 좀 아쉬워요. 요즘에 웬만한 모든 컨텐츠들이나 뭐 디스플레이 자체들이 다 FHD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FHD에 적응이 되어있는데 지금 얘는 HD 플러스다 보니까 가끔가다 아 화질이...라는 게 중간중간 중간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립감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립감은 아니에요. 조금 두툼하고 이렇게 딱 쥐었을 때 음, 뭐랄까요?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를 담당하는 칩셋 같은 경우는요. MT6765 칩셋을 탑재했고요. 2.3GHz의 옥타코어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상 시청, 문서 작업, 혹은 웹서핑처럼 정말 간단한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은 충실하게 이행을 할 수가... 있지만서도 여러가지 어플을 동시에 켜놓고서 작업하는 멀티태스킹 작업이라던가 고사양의 게임 같은 경우를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사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보니까 모든 사양을 다 최하로 낮춘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은 솔직히 플레이를 할만은 해요 근데 너무 끊겨가지고 사실 근접전에 딱 다가갔을 때 이게 뚝뚝 끊기는 걸로 인해 가지고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하기는 힘듭니다 단 요즘에 핫한 어몽어스와 같은 저사양 게임 같은 경우는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임포스터 <웃음> 아, 지금 어머어마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램은 4기가 저장용량은 64GB고요, 외장 메모리로 2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188g으로, 막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배터리는 4000mAh를 탑재해서 배터리 시간은 웬만한 플래그십 수준입니다. 단, 고속 충전과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고요 밀리터리 스펙을 통과했지만 방수반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도 놀라운 점은 이렇게 저가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LG 페이를 놓졌어요 그래서 카드를 안 들고 다니면서도 일상생활에서 결제가 가능해요. 이거 진짜 편해... 음. 옆동네는 페이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후면에는 네가지 펜타카메라가 탑재돼 있습니다 사실 전면과 후면의 일반 카메라를 제외하고서는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나마 5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봐줄만 하겠지만 200만 화소의 심도 접사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 놀기에 딱 좋은 정도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싱글 카메라만 딱 넣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쿼드 카메라를 넣어줘가지고 다양한 화각의 카메라를 체험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은 FHD와 HD만 지원을 하고요. 당연히 OIS 손떨림 방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거나 할때 미세하게 손떨림이 다 녹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각대를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제가 KT 토크기 때문에 지금 이 LG Q51을 KT샵에서 구매를 하면 어떤 혜택이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카드 혜택을 통해서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말기 할인이 아닌 요금제 할인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금제 할인받으나 단말기 할인받으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만 29세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Y 데이터 온이라고 해가지고 4만원에서 4만원대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할인 요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표시해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LGQO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총평을 해주보자면 디자인도 저는 생각보다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3 3만원에이 정도 디자인이면 진짜 잘 뽑혔어. 그립감과 디스플레이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33만원이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이나 뭐 이런걸 많이 플레이 하시지 않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학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점수는요. 3.5점을 드릴게요. 3.5점 같은 경우는 가격하고 성능을 딱 생각했을 때 3점만 주기에는 LG 페이도 들어있고 쿼드 카메라도 들어있고